나 요즘에 먼지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진짜 먼지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싶어가뜩이나 이런저런 일이 많고 한데 어떤 아가씨는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내가 아니 넌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자기는 공격적으로 말한 적이 없대 그 옆에 서했던 아, 이제, 달라 아가씨가. 야,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까지 내가 옆에 서 있었는데, 너가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, 분위기 빠내지 않았냐면서. 그,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 내가, 하, 씨. 아,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. 내가 지금 어디까지 참아야 될지를 모르겠고. 감을 잃어버렸어. 그 먼지가 돼 사라지고 싶다, 지금. 그래, 들어와. 안녕하세요! 아니, 방금. 교실에서 그, 그 아가씨가 또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. 너 지금 왜 나한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데? 가 공격적으로 말해. 옆에, 전면에. 어, 지금 가야 되겠다. 이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추사 언니를 또또 스트레스 받게 주 항상 하는 거야. 엄마, <목소리> 힘내세요. 우리가. 아, 나미 민첩이 참. 어, 연이 미쳐버릴... <목소리> 어, <언니> 어떡해? <목소리> 어, 연이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. 어떡해? 언니 아무렇지 않아. 어,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있어 어려운 거 지금.. 어... 나 보니까 또.. 안도가 돼가지고 더 언니가 또 그을 했나보다 그렇지.. 아니야 그래서 어우 진짜 종환종환 좀 되지 만하하 스트레스 받으니까!! <웃음> 근데 언니는 또 조갈조갈 하다 보게또 금방 해피해피해지니까그 같잖아 <웃음> <웃음>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나는 진짜 평화를 위해서 참거든요? 그니까 러 어떤 느낌으로 참냐면, 어느 순간부터, 아, 그래 얘네들도 다집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, 얼마나 외롭겠니? 아, 이 친구는 집에 부모님도 아프시고, 제가 그 걱정할 게 얼마나 많겠노? 이 친구는 뭐 해서 얼마 아, 그런 상황들을 하다 보니까, 좀 안쓰럽고, 그래서, 그냥 넘어가고, 그냥 넘어가는데, 이 약간 내가 그냥 넘어가고, 그냥 넘어가니까, 내가 약간, 어디 동네에 있는 돌처럼 보이나봐요. <웃음> 형 그거 아주 쉽게 쪼갈비 이렇게 맛있는 거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언니 그래 나 때보다 웃잖아 맞잖아. 이 와중에 카갈비를참 진짜 뭐 없는 데는 뭐가 대장질을 한다든니 여기에 대장에 있는 애가 요즘에 진짜 암말 안하거든요 정말 암말 안해요 요즘에 암말 안하니까 호랑이 굴에서 토끼가 지금 지랄하고 있어 한번씩확 확례하다 <웃음> <황려하다. 웃음> 여기서 하지 말자 <웃음> 방송이잖아 내가 염려하는 것. 이거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이 다른 아가씨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아가씨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각이 아니겠죠 여기가 아무리 돈벌이가 잘 되고 뭐 해도 화 뭐하노 미친 거하나있는데 맞잖아요 뭐 미친 게 망둥이처럼 미쳐가지고 술 처먹고 막내들 앞에서 그언니란 사람을 그렇게 인격모독을 해버리고 그러면 은나 갖다도 씨발 그만두겠다 무슨..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맞잖아 그.. 음. 내가 근데... 말 한마디 잘 맞아.. 뭐야 <웃음> 여기다.. 왜 나와야 진짜.. 내 진짜.. 딱젠답박 그만하는 날 1억 뽑아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밤떼기를한 12시 때리고 천만시던져고갈 거예요 그동안 즐거웠어 요 씨발 려나 <웃음> 그리고, 아가씨만 일단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, 스트레스 많이 받을 상황이었어. 아, 형보다 계속 언니한테 뭐라 뭐라 하고, 아가씨한테 팍 하고 하니까는, 그거를 다 감당을 언니가 해야 되는 거잖아, 지금. 근데 요즘에 아기새랑 냉전이야. 그때 시내나 같이 맞아가지고, 아기새랑 이렇게 세 명이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, 아기세가 항상 징징 되는 거야. <웃음> 꽃게 그 집게로 이러다가 내가 꽃게 집게로 얘를 어떻게 할수 있겠다 싶어갖고야 그만해 <웃음> 나 어떻게 푸냐고요? 음.. 잠시 만요아나 <웃음> 잠시 쳐야 겠어안 되겠어 이 상황에서 치지면 나만 더 나쁜 년 되는 거 알아요? 나 겪었잖아요 나 진짜 많이 겪었어 이 상황에서 내가 버럭하잖아요 나만 이상한 땐 되는 거예요 어머, 근데 저, 금동스님 말이 맞는 거 같아. 사실, 추자 언니 속은, 옆에 있는 나도 그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, 어느 정도로까지 상하가 있는지 잘 몰라. 근데, 옆에 있으니까, 언니 그래도 힘내, 뭐해, 언니 한번 터트려 이런 얘기는 하는데, 어떤 위로로 말이 안 돼. 사실, 맞지? 한번 터트려왜 뒤에서 욕하는 애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거야? 그래, 해줄게. 그럼, 아가씨 전부 다 8시 못 시켜. 응. 터틀리라며 내가 할수 있는 추위를 이용하겠어 얘 내일부터 쉬는 날없시가 8시 나오라 그래 말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한 이틀삼일 지나면 아얘하나가딱 예, 아, 풀어줘라 이래요 또이 언니도 마음 약 빠져가지고 아우 네, 됐어 아우 말라고 그냥 풀어줘 아 근데 아까 그 타이밍에 왜 내한테 짜증 낸 거예요? <웃음>